오늘은 으스스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마을 같지만 인적도 없고 건물에도 하자가 있는 것을 보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집 지붕과 창틀 곳곳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주민인 걸까요? 아닙니다 감염된 주민이군요. 사실 이 마을도 원래는 멀쩡하고 평화로운 형태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좀비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마을 지킴이었던 철골렘이 전사하였고 철골렘의 부재로 인해 치안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차츰 감염되어 갔으며 그렇게 마을의 구조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수 있죠.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망해버린 마을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징징이 대학교 마을연구팀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감염된 주민을 해독시키고 마을 주택들의 일부를 수리하였더니 다시금 주민들이 생기를 되찾아 이전처럼 건강한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버려진 마을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